천부경은 이거 경이 아니에요. 천부경을 해독을 잘하면 크게 우리는 세 가지 경으로 있다고 그랬다, 그지 자, 이제 완벽하게 이제 풀어줘야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천부육경이에요. 자, 그러면 천부육경이라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는 경전이 우리는 어떻게 여섯 가지가 있다는 소리다 그죠? 여섯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1, 2, 3, 4, 5, 6자 우리가 이제 푼다. 자첫 번째는 우리는 인간의 윤회사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푸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생경이란다. 두 번째 우리는 내생경 그게 첨부육경 속에 있다. 그죠? 아니다. 인생경이지. 내생경이 아니라. 음, 전생경, 순, 순번대로. 네, 자, 인생경, 내생경, 환생경이 다 환생경. 여기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네. 다른 경들은 우리는 전부 다 행사경이에요. 네. 뭐, 발음경이라든지, 비밀경이라든지, 팔강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사경이고, 전부 육경의 기본 경은 인훈경, 인행경. 그래서 우리는 총 여섯 가지 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것이 이제 여섯 가지 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옥현경이 있다. 옥현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경이 두 가지가 있어. 이것이 하나는 인현재경이라는 것이 있고 구원옥경이라는 것이 있다 인현재경이 있고 구원옥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살풀이경이다 살풀이 경에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살풀이 경에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는 조금 딱 위에 거부터 그 해감의 사자 너무 살풀이 조금 이따가 하고 이. 이건 또복잡해 우리가 본격적인 위에 거는 대충 알아야 우리가 진행하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 너무 많이 하면 안돼 있겠네 자 여기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재경에서도 우리는 또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억쟁경에도 우리는 세 가지가 있고 나중에 보면 여기서도 우리는 세 가지가 있고 여기서도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경이 이렇게 많은 거야. 종류와 원인과 이유에 따라서 처음부터 사는 거다. 이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어나놓고한번더 접근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위 거부터 한 해보자. 우리, 이거는 이제 접어놓고, 이 밑에 거는 딱 접어놓고, 우에 우리,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한 해보자. 전생경은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이것이 우리가 윤회사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전생경이다. 그죠? 전생이고 이것이 우리는 인생이라고 했고 이것이 우리는 내생이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 인연들이 전생 인연들이 있고 인생 인연들이 있고 우리는 귀신 인연들이 있다고 했다. 그죠?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부터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그제? 여기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전생이라는 것은 이 앞에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라는 거다. 영혼의 문제. 그죠? 자, 여기서 영혼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전생은 어떻게?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수린한다든지, 영혼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전생경으로 이것을 해독을 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 풀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전생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이건 업장이지 그지? 이건 사람의 업장이지. 업장에 어떤 것이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것이 이런 전생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수리한다든지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푼다든지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개인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개인 전생경을 풀면 여기에 전생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역을 치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자, 이제. 자 그러면 인생경은 인생을 푸는 거야 인생을 음. 인생을 푸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인간을 푸는 거야 이. 자 인간사세 그러면 개인 인생경을 또 풀어내겠지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사람의 업장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업장이 무엇인지를 다 풀어내는 거야 우리는 인생에서 지금 힘들다 켜놔 놓고 이것을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결하겠나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살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이 인생경이다는 것이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내생경이다내생경은 우리는 어떻게? 귀신과의 인연이다 그이내생경은귀신 나는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귀신세계와 인연이 되어 있는 이런 귀신들의 문제를 푸는 것이 내생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는 이 내생경 같고요 우리가 푸는 거요 신기 들렸고, 어? 귀신이 장난 치는 거, 그 다음에 귀신으로 해서 혼란스러운 거, 응? 구명 시식, 이런 거할 때는 전부 다이 내생경으로 푸는 거요 귀신과 관련되 있는 문제니까. 귀신은. 자, 누구 말타 인간과 관련돼서도 이거 갖고 풀고, 어, 귀신에 관련돼서도그걸갖 그걸 풀고, 이 밥만 차리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풀어내야. 사람마다 우리는 귀신이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야. 어떤 귀신이 갖다 붙어는지 뭐라고, 조선들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똑같은 거 갖고 풀어. 개인 앞으로 다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귀신과 알련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푸는 거야. 한생격은 어떻게? 인연의 문제를 푸는 거야, 인연의 문제.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부부 사이에 살이 끼어 있을 때는 살을 푸는 것이 지만은 우리가 인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귀신 가고 일에 얽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전반적으로 이 인연법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는 한생경으로 푸는 거예요그 이럴 때는 우리는 특별히 부부 사이가 특별하게 양쪽에 귀신들이 막 달고 있을 때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지정신이 아닌데 둘이 이럴 때 얽혀 있을 때 이럴 때 한성경을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한생경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것 전부 다 개인경이야 개인경으로 풀면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 무엇이 담겨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음, 응, 전부 다 개인경으로 풀어내는 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인훈경과 인행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은 우리는 살풀이경의 기본이라는 거다 기본 살풀이경 안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야 인훈경과 인행경 자 훈자가 이거는 가르칠 훈자다 사람을 가르치는 경이고 행자는 인간이 행해야 될 행자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인간에게 가르치면서 가르치기 위한 경이 우리는 인흥경이고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지침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행동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행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것을 푸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살이 끼는 있 사람은 살을 풀어내는 것이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우리 살풀이경 하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것이 우리는 들어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천부육경이다 그래서 이런 걸풀때 항상 이 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경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따로 국밥으로 노는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건붕이 천부천부경으로도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천부육경으로 가서 이것이 됐는데 이 경속에 이런 경들이 우리 연계돼서 우리는 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 는니 마음대로 풀고 니 마음대로 만들고 이게 일이 일체 없다. 철저한 이렇게 논리에 의해서 풀어가는 거다. 아학여사들 저걸 공부를 안 했나 내가 물어봤지. 육경이란 뜻이 뭐요? 내가 이랬더니. 아그걸뭐 가르치 준 적이 없다고 했잖아. 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얘기. 있는 사람은 육경회를 위해서 네.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지금 푸는 게 처음으로 상세하게. 저뭐수련사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좀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지만은. 음. 나머지는 내가 이거 뭐 갖고 우린 종교도 아니면서. 자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공부하러 온 사람이 공부는 하지 뭐 자꾸 뭐 귀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고난하잖아. 제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것이 우리는 살풀이 경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들이 어떻게 풀리느냐? 우리는 인간이 이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해서 그대로 풀린 거야. 한치, 오차도 없는 거야. 한치도, 오차도. 이거는 간단한 거지만, 이것부터, 이게 실질적인 경은, 이거는 어떻게 풀기 위한, 이것은 해법경이고, 그래, 그 경이 아니다. 큰 거, 전부 육경이 올바른 경인데, 이것은 풀기 위한 기본경일 뿐이고, 이 기본경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푸는 거는 이것이다. 는 이것은 우리는 진짜 제하면서 풀어가는 거임 재를 할 때, 행사를 할 때. 우리가 풀려야 될게 약을 알았으면 약 처방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낫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봐봐 우리가 지금 뭐 전통적으로 해갖고 뭐 제사 그 백날 차리은 많은 음식 기신이다 담고 가나 아무것 같아 이 말이야 제사 못 지내는 사람들 이래가 풀어갖고 제사 지내주면 되네 이건 푸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러면 제사, 음식은 네. 따로 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요새 귀신도 배불러서 못 가지 배고파서 못 가는 사람 별로 없다 시큼멓는데뭘또먹나무으면뭐못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고 이그뭐 음식 그거 아무 구급도 무조체리 갖고 뭐할 건데. 오늘 공부하고 나면 답이 나올 기다, 이라고 왔어. 그 사람은 그리 죽었 응. 사람, 기초 생활 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오도 가도 못하고 제가 처리해준 사람이 한사람 있어요. 응.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살림을 이렇게 빼야 된다 하는데 죽었으니까 정리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응. 달새가 몇 달에 밀려있고 할머니가 이제 놔놓고 그냥 가라, 이러는데 죽었는데 그것도 안치아주기도뭐 하고 이러니까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 박사님한테 가면 뭔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요자 <웃음> <있습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기본 경이다 기본 경로부터 기 실질적으로 이것을 푸는 게야 그러면 이 속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들어있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전에서 행사는 이거는 기본 경이다 실전에서 행사는 하 경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인간과 관련돼서 기본경을 지금 천부경으로부터다 푸는 것이고 실전 행사경이 이거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상시하게 하는. 이건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이건 기본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인간의 원리부터 또 너무 복잡하고 이 속에서 보게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걸렸고 어떤 사례에 인해서 그렇고 이것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아, 저거 박사님. 조화가 눈물이 막 날라. <웃음> 알겠죠 이거 정말 중요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걸리죠 가자.